그, 그 아이고, 아유, 안녕아세요난 킹덤 고등학교에 뭘아고 있는 아이반이라고해안아하세요 어. 킹덤 고등학교에 피아미 아유, 아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고 아유, 니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는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웃음> 안녕, 난 킹덤 고등학교의 선도부를 맡고 킹덤? 있는 단이라고 해. 네. 잘 보여요 안녕, 어. 어. 킹덤 고등학교의 장이라고 해. 안녕, 어. 난 킹덤 고등학교에서 방금 일장을 뺏긴 이장 나서라고 해. 아, 두배따 일장 만들어. 나 일장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아. 어. 너네 자꾸 싸우면 내가 선도부실로 데려갈 거야. <웃음> 혹시 백일장 <100일장> 아니에요 일장이야? <웃음> 어, 어 안녕, 나는 킹덤 고등학교의. 갑자기 학생회장 고무진이라고 해야 <웃음> 어, 근데 너 아까 너 아까는 막막 막 이렇게 막 불량하게 안고 있다가 이거 딱 시작하니까 이렇게 앉는거 내가 다 봤어 컨셉에 충치하기 때문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근데... <웃음> 자 이제 저희 <웃음> 아, 저희 근데 여기 왜 모인거죠? 네 여러분 카르마 해설을 모두 맞췄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끝내지 못한것 같아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리고 그 완벽하게. 아드리라고 불렀어요. 아, 아, 어, 불안하게. 불안. 네, 어, 근데 뭐야. 근데 왜 하필 그밤0 시가 넘은 지금 미션을 주시는 거죠? 아, 어, 뭐 야자예요? 여러분, <웃음> 중요한 걸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왜요? 어떤 어? 거죠? 뭐죠? 여러분 카르마 상승이거든요. 카르마? 부채예요. 피리요, 피리요. 부채, 부채. 아, 맞히. 아, 맞히. 여러분 부채가 어디 가셨나요? 부채 이런거 들으신거 아닌가요? 뱃사분들 어, 어? 어, 가져갔어요 오, 네. 어, 맞긴 해 조금만 더 몰입해볼까요? 우리 아, 발표를, 아, 발표를 아, 하기 아, 전에는 아, 안 되겠다 교훈 한번 읽어봐 자! <웃음> 교훈! 우리 교훈 뭘로 네. 할까? 교훈 밝고 힘찬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합시다 밝고 힘찬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저왜 교훈이라고요? 너 집값 그럼 저희 부채를 못채겼어요 어디있어요? 주차장에 있을거야 네 여러분, 부채를 찾는 것이 바로 오늘의 미션이고요 부채를 오. 찾아야만 여러분의 파이크 온전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아 만약에 못찾으면 어떻게 되는거죠? 어, 지파. 아 우리 찾으면 지카 지카 많이 찾으세요! 후후! PD님! 많이 찾을라! 제가 하겠다 많이 찾아 못찾으면 그냥 슬퍼고 는거죠뭐 찾아야겠네요. 무조건 찾아야 <웃음> 근 혹시 이게 저희가 막 생각하는 잘은 모르겠지만 왜 밖에 어두운데 어떻게 찾아? 이게 남양 특집 이런 건 아니죠? 보물 찾길 거야 아마.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요 <웃음> <웃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웃음> 지금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 네. 여러분들은 부채를 잃어버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어두운 곳을 헤쳐나가면서 급적으로 부채를 찾아내야 됩니다 오 자, 자, 잘못했어요 모두 감당해야 되네요 아, 그럼 자고 일어나서 찾을까요? 우리? 아, 그럼 자. 이제 부채를 찾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연기를 해요? <웃음> 위해서는 저희가 준비한 미션도 모두 수행해야 되는데요. 아. 이제 팀을 두 명, 네. 두 명, 두 명, 두 명. 그럼 팀 넘은 몇 명이죠? 여덟 어, 명이죠. 아 남은지 한 명이에요? 남아 한 명이네. 동전이네. 아, 와 어떻게 어, 좀 빨리 정하자. 1장 열장 12시 넘어서 하기 싫어. 야 되는지 알아. 야 그러면 잘봐서 이긴 사람이 짝 정해줘. 안내면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 안가위바 나이스. 아 야, 야, 이거 왜왜뭐 야야야야야 야야 내가 두번째로 정해 야자 잠깐 혼자 가기 싫은 사람 일단 나나 진짜 먼저 못가나 진짜 못가자 그럼 매력 어필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아 사랑이 일단 진짜. 너 혼자 가세요 일단 <웃음> 무진이 혼자 가는 걸로 확정 그럼 아 이거 아 이거 혼자 가는 게한 명이면 되는 거다 한 명이면 네, 네, 한 명이면, 네, 돼, 한 명이면 네. 돼. 짝도 내가 정하는 거야 그럼 오케이. 그럼 그럼 짝 루이랑 자한이랑 가고 루자 그리고 치우랑 아이바이랑 가고 저랑 시야. 단영이랑 가겠습니다. 음,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히트곡이 어디에서 나왔지? Hey 이런... Hey, My Brother. 아 그리고 오늘이 나는 이거도 재밌을 것 같아. 금요일이야 무진이야. <웃음> 금요일에 보름달 뜨고 비와서 습해 귀신이 제일 나온 최장수 조용이 해. 나고할 거야. <웃음> 그러면 <그럼> 수타미는 <웃음> <맞아. 13일> 금요일이야. 그런데 오늘 며칠이냐? 명의십일. 그래. 야 칠일 빼. 무진아 무진아. 어 야. Yeah. <웃음> 자 일단 자단 이렇게 팀이 정해졌어요. <웃음> 팀 대표 다 나오세요. 오케이 한 명씩. 아서야 내가 오바로자라 안되면 진가고아그 안되면 야. 라이 아서 아단 아단 아단 팀이 1등 가고요 제가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롯 팀 자롯 팀세 번째. 어 마지막 포인트.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뭔 의미인가요 내가 보기 아이만이라고 이방을 이 나가자마자 세 네. 시간이 네. 제거예요 빨리 주는 게 죽은 겁니다 빨리 부채를 쳐는 사람이 오케이. 이기는 거예요. 오케이. 출발 뛰는 거예요. 은 가요. 무려 평일 휴가 신청권. 진짜요? 아, 아, 아, 진짜? 아뭐 진짜? 진짜? 아, 진짜로요. 어 아, 지금 진짜예요. 이거 회사가 근데 네, 아니 진짜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길을 잃어갖고못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대. 우진아. 오케이 가자. 가자. 시작. 자 저희 그러면 그 지금 바로 출발하러 가겠습니다. 단. 서. 찾고 싶다. 잘되겠세요 파이팅. 파이팅. 야야 이거 좀 센데? 야 센데 진짜로?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그 심지어 저희가 비가 와갖고 그리고 현재 시각이 열두 시 거의 다 되었고 첫 팀인데 이거 우리 살짝 이거 약간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렇지. 방울 소리 안 들리게. 뭔지 알지? 그렇지. 자단써 잡고 <웃음> 싶다. 야, 근데 나못 가겠어. 나, 나 원래 나음에안 무서울 줄 알았는데. 네? 네 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네. 단서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빨리 주세요. 시간이 네. 없어요. 그치? 저희 뭐야. 장승 2개가 모두 나오게, 셀카 찍기? 장승이 어디 장승 두개 어? 장승. 우리 아니야? 장... 장윤올 장정승고 장승 두개 셀카 찍기! 어, 장승. 하나, 둘, 셋! <웃음> 아니야! 야, 아예 안 보여. 잠깐만, 이거... 아예 안 보이는데? 아니, 아니... 야, 나 진짜 눈이 침침한 거 아니야? 나도 아, 야맹증 있는데... 어, 야, 야, 저거 뭐야? 왜 야, 저거 뭐야? 왜왜왜? 야, 야뭐 고양이야? 야, 고양이 뛰어갔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 자, 이쪽, 이쪽이에요? 형형형 형. 형, 형, 형. 어메이크 그래? 왜, 왜 그래? 아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이상해. 뭐가? 왜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어. 야야 야, 근데 야너너야 윤아? 등불초. 가. 잠깐만, 가 가. 저 사람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지금 그냥... 어? <웃음> 진짜 내가 확실하게 얘기한데 무진이 여기 절대 혼자 모아 절대 저기 저기 저, 저, 저, 저, 저 뭐가 어디, 있어? 어디, 어디? 그, 저 칸이 좀큰거 아니야? 하나 둘 미션 컴플리에요? 한번 볼게요. 네. 자 다음 미션. 어또 있어요? 아니 이만하면 됐어요. 주막 가장 안쪽 정자 테이블 밑에서 다음 단서를 찾. 요어 단서? 단서 찾고 싶다. 어. 야. 진짜 소리 들린다니까? 야, 기다려봐. 여기가. 아, 이거 두 개는 뭔데? 스텝입니다. 스텝입니다. 아, 이거 깜짝 놀래키는 거. 이거 진짜 저 심장. 아, 스텝입니다. 잠깐만. 일단, 어. 뒤에 봐, 뒤에 봐. 형이 앞에 볼게. 뒤에 뭐 없어. 어, 형이 앞에 쌓일게. 뒤에 뭐 없어. 없어? 안쪽이야. 어디, 어디. 여기가 안쪽 정자잖아. 기다려봐, 기다 네, 형, 기다려 형, 기다려 형, 기다려 형, 기다려 형, 기다려 형, 주의 살펴봐요. 어, 어, 내려놓으 야, 저기, 우와. 목 있어? 있어? 있어? 뭐? 어. 야, 뭔데? 어. 왜 그래? 아빠라, 아빠서... 아, 아어서 붙여줘. 아궁이터로 가서 다음 단서를 찾으세요. 아궁이, 아궁이터가 어디죠? 아궁이터가 어디죠? 야, 등대, 등 맞대. 여기 뭐 나온다니까. 여기 아저씨, 여기 아까 무서운 아저씨... 아, 진짜 설마? <웃음> <웃음> 야, 저거 <너> 누구데 <웃음> 저 선생님이 좋아요. 아 오지마 오지마 진짜 오지마 오지마요 왜 그래요 그렇게 무섭게 이제 그만해 이제 끝났어 이제 그만해나 지금 얘기해서 이제 진짜 그만해 나 너무 무서워 대신 하합니다아부아부인 <웃음> 어디야? 뭐야? 야방물 떨어졌어 진짜로. 여기 아니야. 야 근데 너무 무서워. 여기. 야 근데 손에 손에 또 피가 나시고 계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 어. 어. 어.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아, 혼자 가면 어떡해? 혼자 가면 어떡해? 뭔데뭔데 <놀들> 데니스 무대 무대. 의자 밑에 놓여진 나와요. 다음 단서가 뭐예요? 베네스 무대가 무대 어디예요? 무대 의자 밑에 놓여진 다음 단서? 베니스, 베니스? 여기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이게 있어. 좀 감이 와. 감이 와. 아니, 이거 절대 못해요, 혼자서. 절대 못해요. 밟았어요. 아, 야, 여기 밟으면 안 돼요. 여기 의자야. 카르마 댄스 무대 위에서 추세요 우리 엄만 여기? 여기서 무슨 댄스를 쳐요?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하자. 자단서 찾고 싶다. 아야야야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치고 나서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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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나 이거 t 안 받아줄 거야. 아니 감사합니다. 자, 빨리, 빨리. 나도 받아야 돼. 받아야지. I 아 i 니다 o t bothered. I'm not bothered. i 저희 2 t b o t 안, 안아줘. 아주... 형, 형, 형, 형. 저희 다 끝났어요. 아!